이큰 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그거죠. 깊어져가는 갈등, 이별만이 답이었을까? 어, 현재 갈등으로 인해서 이별하신 분 아니면 갈등이 너무 너무 심해서 아 때려칠까 고민하시는 분다 해당이 되겠죠. 어, 그 사람의 마음은이에요. 진짜 그 사람 때려치고 싶어서 내가 친. 진짜 진짜 꼴배기가 시들어서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잘해보자고 내가 어떤 어그 사람이 나한테 날개짓을 해오는데 내가 그걸 싸우자 라고 이해를 한 것인지 아리까리 아리까리 하잖아요. 어. <웃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뭐 연애에 있어서 뭐 진짜 안 맞으면 되돌려야지. 진짜 안 맞는데 연애할 때안 맞는데 결혼하게 되면 그거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결혼을 목전에 두거나 아니면 이미 결혼했거나 더나아가선 아이가 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갈등이 있다고 해서 헤어지는 거는 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음, 그래도 결혼에 목전을 둔건 그건 그래도 양호해. 그렇지만 이미 결혼해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어, 수반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헤어지고 싶은 것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 가보는 어, 코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디까지나 어, 타로는 재미예요 맹신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 케이스가 네 가지밖에 없잖아 이네 가지밖에 없는 거에서 앞으로의 향방이 꼭 내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라는 법이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설령 다 맞았다 할지라도 그이후의 것까지 다 맞으란 법은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에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어가는 갈등 헤어짐이 어, 답이었을까? 어, 이별만이 답이었을까? 그 사람의 마음 어디 한번 봅시다. 주제를 요 앞에다 놔야겠어. 멀리 놓으니까. 아 미안해요 외질 못해서 어, 이 짧은 분도 카드에 집중하다 보니까 외워지지가 않고 자꾸 까먹어요 음. 중요한 건 뭐다? 어 카드잖아 아니 그렇습니까? 네전 그렇다고 봐요 네 여기는요 글쎄 <웃음> 와 왜요 라고 한다면 은 정말 끈질기게 싸웠겠어요 끈질기게 음. 끈질기게 싸우기도 하고 어. 끈, 아 끈질기게 미워하기도 하고 끈질기게 사랑하기도 하고 여기 뭡니까? 어, 아 진짜 즐기다 즐겨 어, 여기는요 즐겨요 여기 내려놓기 힘들었지 않았어요 만약에 헤어지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음, 저는요 헤어졌는데요 왜 느낌이 덜 헤어진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헤어지는 중입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여기는요 그 누구보다도 순수했고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커플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헤어짐도 어때요? 어, 미움과 어, 아려 어, 가슴이 아려요. 아린가 어, 후회와 포옹과 진짜 그 108번네들이 어, 그냥 트러으로 밀려오는 느낌이 아니었겠는가 라는 거죠 자 어디 한번 봐봅시다 어, 어떤지 그 사람의 마음은 헤어짐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 음, 야 여기는 요 여러분이 그렇게 차갑게 변한 것이 어, 너의 냉정함이 나 때문이구나 라고 했고 자책이 너무너무 심할 수 있어 어. 그리고 후회도 너무너무 많아 어, 여러분이 돌아선 게다 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다행이다 어, 어떤 어 케이스는 다너때문이야고 책임전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 내가 너한테 어, 상처를 줬기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어, 내가 그때 진짜 눈에 뭐가 씌웠나 봐.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지? 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 사람은. 왜 그런가요?라고 한다면 후회한다고 자기가 했던 후회. 그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어. 근데 여기는요 후회가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미친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고 그렇게 순수했고 여기는 그래요. 그런데 한두번 바람핀 게 아니네. 오, 진짜 내가 아까 그, 그 저기 막 인트로에서 들으셨죠? 어, 진짜 줄기찬 바람. 여기는 그랬을 것 같아. 음왜 그랬냐라고 한다면은요 남자여도요 어, 이게 성욕이 강하면 그럴 수 있어 어, 성욕이 강하거나 아니면 이제 카드가 다안 뽑아서 안 뽑아져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욕이 강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불안함을 성욕으로 푼다거나 뭐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어, 그리고 또그 뭐죠? 저기 뭐학기배에 서방질한다고 화나면 그래도 어디 당해봐라는 식으로 한다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이 사람의 드림 그 적에 있어 어 드림 뜨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팔로업을 우안 해준다거나 어그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팔로업 여러분은 너무너무 좋지만 또 이견 있잖아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고 또한 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어떠한 뜨거움들이 나를 갖다가 막 오라고 손가락질하는 거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암튼 음, 그렇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수많은 약속들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또 약속도 또 시원시원하게 해. 어. 약속도 좀 시원시원하게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정작 네가 나를 갖다가 떠나지 못할 거라는 어떤 자신감도 있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듣, 어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갖다가 남발했었던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내 아,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내 잘못이고 너와 네가 그렇게 차갑게 아, 냉정하게 돌아선 거는 내 탓이오라. 그래도 자기 탓인 줄은 안 해. 어, 기특하네 그거는. 음. <웃음> 에,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시간이 지나면 너하고 나는 영원히 남남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그,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노래 하나가 있어. 어, 선생님, 뭔데요? 라고 한다면 딱이 노래, 이 지금 카드에 맞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무슨 노래냐라고 하면 조영필의 Q 있잖아요. 지나치는 어둠 속에서, 어, 울먹이는 슬픈 그대요. 어, 그, 딱 그런 것 같아. 바람 속에 지는 그대의 모습, 어, 순간에 머물렀을 뿐. 아 진짜. 아니,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면 뭐하나? 어.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있었던 걸 갖다가, 다 추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다 추억하고, 지, 그때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르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도 참, 어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그 여러분과의 그런 관계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고 라 한다면. 너와 내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어, 아주 뜨거웠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갖다가 어, 한 벌에 내려놓을 수 있겠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의 화는 사그르르르륵 눈녹듯이 풀어질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 이 사람 사랑하죠? 어. 저기 뭐 그런데 뭐 어디 봅시다 어떻게 될런지 제외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제외를 원할까, 과연? 음, 여러분 제외 원해요? 음? 이 사람은 지금은 비록 어떻게, 저렇게 해서 내가, 어, 발길을 돌려서 떠나간다. 많은 이 맘, 어, 내 맘에 너 있다. <웃음> 내 맘에 너 있다, 이거예요, 진짜로. <웃음> 와, 참, 이걸 어떻게 죽여, 살려. 진짜, 어떡하면 좋지? 아, 이걸 갖다가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전 진짜 1번 카드 애매한데요? 어, 진짜 애매하다, 라고 봐.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그래요. 저기 막 여러분한테 진짜 변명이라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 내가 왜 이랬는지 내가 왜 어, 진짜 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한테 변명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 변명이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갈때가더라도갈 응, 이게 중요한 거야 갈때 가더라도 변명이라도 한번더 하고 여러분한테 한 번만이라도 더 어, 읍소를 해보고 싶은 게 아닌가 뭐 여러분은 어떡 하실 건데 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게아니잖아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디 참 봅시다 근데 저는 그래요 참 힘도 진짜 남아돈다 어, 여긴 굉장히 반복적으로 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겠다고 나와 아그힘 갖고서 돈 버는 데 쓰지 이 사람 똑똑하잖아요 어, 이 사람 똑똑해요 똑똑하고, 직업도 좋을 수 있어요. 음, 직업 좋으면 여자들 들러붙는다. 근데 카드상에서 보면은요, 진짜 이 사람이 사랑한 사람은 여러분이 맞아요. 어, 여러분이 맞고, 여러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용서를 해준 것 같아. 계속 방법적으로. 계속 방법적으로 용서를 해준 것 같고, 이 사람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어, 변명을 했을 것 같아. 음. 여기는요, 음, 제외할 확률이 그래도 꽤 있어요. 어, 꽤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야. 난, 뭐,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하면, 이내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가? 어, 나중에 라이브에서 한번, 저기, 마, 뭐 제가 물어볼게요. 어, 저기, 뭐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서 투표 한번 해봅시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웃음> 저는요, 어, 용서해줘야, 용서해줘야 된다, 한 표.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진짜 이 여자, 저 여자 막, 어, 그렇게 하는 저거라라고 한다면은, 어, 솔직히, 어, 저는 헤어지라고 해요. 어,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사,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비록 진짜 바람을 피고 어쩌고 저쩌고 했었다든지 뭐라도 그것 때문에 어, 그냥 용서해줬으면 해요. 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유부남이다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음. 저기 막 더러는 어 여러분들이 실망을 했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도 안 들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지 않았겠나. 어안 들키고 싶어서. 왜안 들키고 싶었겠어요? 여러분하고 관계를 깨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키려고 노력을 한 거지. 만약에 여러분하고 관계를 깨려고 했으면 그냥 뭐야? 그냥 그냥 대놓고 하지. 뭐하러 숨겼겠어요. 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이 사람은 깊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요. 네가 이러니까 내가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아... 진짜 이걸 갖다가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심증은 있다 하더라도요. 용서해 줄 거면은 그냥 깨끗하게 하게 용서하는 게 어쩌면 이 사람의 바람길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들피게 하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러, 어, 냉랭하고 뭐라고 하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억하심정으로 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한테서 이 사람이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아닌가? 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자기가 인정을 못 받고 자꾸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자기 모습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이 더엇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바람피고 들어왔는데 아, 그래 잘 피고 와서 그녀는 이뻤니?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모른 척하던가. 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사람이 그어 그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거지. 네 모르겠어요. 같이 그칠 수 있을지 없을지. 바람은 잘안 고쳐져. 솔직히. 음. 근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더할수 있지. 근데 솔직히 용서해 주라는 말을 못 하겠어. 내가 이 마음을 알거든. 음. 이 마음을 아는데 이게 여자 입장으로서는요. 여자가 남자 입장으로 물어보다면은, 남녀를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당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위하는데, 그거 보고서 더 잘했다, 어, 몸 풀고 잘 들어왔냐,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 그거 죽어도 못하는 말이거든요. 음, 근데, 왜 내가 그냥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카드 자체에서, 어, 카드 자체에서, 아직 애매해. 어 여기는 ing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어 굉장히 강하고 이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이 끊어내려고 한다면 은 진짜 사자 하나가 절단되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 지금은 이게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다시 어떻게 할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들저게 한 거지 진짜 이 사람이 서로에게 없다? 라고 한다면요. 은그 상실감은 이루 말하지 못할 것 같아. 음그 사람도 아프겠지만 여러분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참 이거 참 나도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어 알지 이 마음을. 세상에 어느 누가 내 사람이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거나 다른 사람을 품에 안는데 그거 갖다가 쾌재를 부르고 아이고 어 해춘하고 오셨네 그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야 그걸 참 어떻게 그걸 참겠냐라는 거야 그렇지만 여기는 헤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어 아주 크나큰 상실감을 갖다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지 쌍방이 다음 그게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요 인연이 맞아 어 인연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헤어질 수 없는 운명인가요? 라고 한다면 억지로 헤어지려면 헤어질 수는 있지. 그렇지만 그 아픔을 갖다가 어, 견뎌내야지. 이 사람하고 헤어지게 되면 은요 한동안 여러분들이 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쌍방이 지난 사랑을 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진짜 오래 가요. 여기는 헤어지면 그 아픔이. 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헤어지는 게 좋은지 어, 아니면 그래도 참아야 되는지는 각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고 어, 만약에 만약에 한두 번이라도 더 용서해 줄수 있는 어떤 아량이 남았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고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진짜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학을 떼든가 어. 아, 지금 헤어지면 살짝 아쉽거든? 그 아쉬움이 미련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갖다 찌를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지금, 어, 심적으로 이 사람도 많이 힘들고, 여러분한테 올까 말까, 올까 말까.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 진짜 들여다 본다면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기는 남았어요. 그렇지만 많이 퇴색된 건 맞아요. 많이 퇴색된 건 맞지만 만약에 그렇게 많이 퇴색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내려놓는 순간 이 사람은 공허함이 밀려올 것이요 음, 그럴 것이요 음, 그렇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이미 헤어졌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시간에 맡겨보세요 어, 잊혀지면 잊혀지는 거고 다시 오면 다시 오는 거고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같은 마음이다 여기는 이신전심이다 라고 봐별게다 어, 이신전심이겠다 싶어 아무튼 쓸데없는 것까지 다 이신전심이야 상대방도 여러분하고 마음이 똑같아요 음, 전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왜 오지 못하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는 이유하고 같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어가는 갈등, 이별만이 답이었을까요? 라고 본다면 어디 보아보아요? 글쎄, 하하, 여기도 음, 이별만은 답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음, 감정이 남아 있는 상태로 어, 빠르게 이별의 수순을 밟았다. 이게 저는 그 갈등이 있는데 굳이 어그 저기 막 끝까지 그냥 마지막을 마지막까지 본 봐야 보는 거어 그거는 솔직히 별로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일장일단은 있어. 진짜 바닥을 보고서 헤어지면 진짜 미련 하나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속은 후련해. 그렇지만 바닥을 봤잖아. 내내 <웃음> 내 인성도 황폐해지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런 극한의 시간으로 나를 갖다가 몰고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나도 악에 바치는 거지. 어. 근데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감정이 남아 있을 적에 더 밑장을 보기 전에, 어, 이게 근데 추악한 인간의 본성을 보기 전에. 헤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렇게 밉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미련은 남는다라는 거야. 여기가 딱 그래요. 미련이 조금 남지 않겠는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도 미련이 남는 게 낫다라고 하면 그렇게 헤어지는 거고 아 미련이고 나발이고 그냥 완전히 어, 저기 하려면 진짜 밑바닥을 갖다 봐야 되는 거고라는 거지. 어느 게 좋다는 정답은 인생의 정답은 없어요. 그럼 정답은 뭘까요? 음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더 행복한 쪽으로 가는 게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지, 사랑하기 위해서 행복해지는 건아니 아니거든요. 아 그렇다라고 봐. 아 명언이다 적으세요. 저거 <웃음> 저거 적어, 적어. 명언은 적어야 돼 필기해, 필기 필기. <웃음> 자 여기는요. 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갑이 아니겠나 싶어. 어, 여러분이 갑이다. 뭐다? 어. 어, 주도권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왜 주도권이 여러분한테 있나라고 한다면은, 어, 어쩌면 그런 것 같아. 어, 이 사람이 참, 인내심이나 참을성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그치 그, 금전적으로나 어떤 어, 여러 부분에서 이 사람보다 월등할 수 있고 여러분들 눈에 이 사람이 보기에는 물론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어리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어리다는 건 행동의 어림을 말한 거예요 그치만 여러분들 레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벨에서는요 높은 사람이 별로 없어 나이를 떠나서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 눈에는 여러분들이 갑질한다고 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눈에 이 사람은 그런 거지. 아 진짜 어리다. 어. 근데 이 사람은 안 어려요 어. 아니면 그런 거지 아, 진짜 어.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어떻게 하나만 그렇게 고집하냐 어제도 일 내일도 일 모레도 일 내일모레도 넌 일일 거야 이런 거지 넌 수가 너무 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도 성격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 그렇지만 여러분의 노련함은 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봐요 음, 그럴 수 없다 여기는요 헤어지기 전에 진짜 만약에 헤어졌어요 어, 만약에 헤어졌거나 어, 아니면 이미 헤어진 사람이거나 라고 한다면은 그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겠는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이었다 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래야지 브레이크를 갖다 걸어주거든. 근데, 그거야. 알면서도, 이게 안 돼. 왜안 돼? 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거, 이 사람이 잘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은 일밖에 모르는 거야. 어, 어떻게, 왜일밖에 모르냐, 물으신다거든. 어 그건 거지. 일밖에 몰라서 모른다고 그러는데, 왜이이냐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그래. 냄비는 냄비의 인생이 있고, 국자는 국자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국자대로 냄비가 되라 그러면, 안 되지. 어, 역량이 다르다라는 거야 쓰임도 다르고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걸 알지만 생겨먹은 게 이,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헤어지는 그 순간에 참으로 복잡하지 않았겠나 어, 그냥 순질대로 질러 순질대로 지른 게 아닌가 난 그렇게 보이는데 음 그렇고서 미련이 남았어요. 미련이 남은 것 같이 보여.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음. 여러분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필요했다라고 봐. 음. 그래서 이, 딱 보아하니 어, 보아하니 이 사람이 일밖에 모르잖아. 에이, 뭘 저기 막 쓰잘데기 없는 걱정. 아유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걱정.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서. 여러분을 갖다가 딱 어, 내려쳤는데 이 사람 성격이 어디 내려, 내려치고 도, 어, 뒤돌아볼 사람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 그래 하면서도 계속 다람빛이 채바퀴 돌듯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더라 라는 거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거든. 어,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참 남녀 간의 어. 남녀간의 이 저기란 참 오묘한 거야. 어, 왜 그러냐라면은 여러분도 이 사람 눈빛 보면 알잖아. 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죠? 좋아하고 서로 알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몰고 가냐라는 거야. 그거는 이 사람이 다혈질 성격 때문에 그랬다라고 봐요. 어, 다혈질 성격 때문에 그랬고 아 그래서 그냥 여기 서이 자리에서 맴돌다가 가, 갔다라고 봐. 누구한테 갔냐라고 한다면은 에이 모르겠다. 에이씨 저기 막 화, 그 화나면은 그화 디딜빵아 더잘 찢는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딴 음, 년한테 갔지 뭐딴 어, 년한테 갔다 라고 봐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더 멈추지 뭐야 와, 진짜 헤어지길 기다린 거야 어, 어쩜 그렇게 냅다 가지 어떻게 한 번을 안 돌아보지 한 번을 왜 붙잡지를 않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 일밖에 모른다 그랬잖아 1밖에 어, 몰라요. 하나밖에 모른다 라는 거야. 이 사람한테 둘은 없어. 어. 그래서 그런 거지. 음. 어, 그래도 간간히 연락은 오지 않을까요 이 사람한테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왜 그러게 왜야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피, 진짜 필요한 사람 귀인이었어요 이 사람한텐 여러분이 귀인이었지 않겠는가 라는 거지 근데 언제 언제 연락이 왔냐 러면딴 년하고 여행 갔다 오지 않았나 어, 여행 갔다 와가지고 연락했을 수 있어 어, 뭐 여행이 아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 딴년하고 저기 막 각인 갔는데 걔하고 그렇게 어,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 왜왜왜 왜, 왜 그러지 않아 내가 그랬잖아 여, 이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누구도 대처할 수가 없어요 어, 대체가 안돼 대체가 대체 불가 어, 이 사람은 그렇다 귀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어떻게 일밖에 모르는 어, 그, 저기 막 뇌의 한계야 뇌가 한계가 1 이상은 못가 그래서 그래 어.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나 근데 이런 사람이요 또 장점은 있어 무슨 장점 어 1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딱 꽂히게 되면 딱 여러분만 바라본다 라는 거지 어. 근데 왜 얘가 딴 데를 바라봤냐 라고 한다면은 음. 그래도 내가 남잔인데 어, 내가 막 진두지휘하고 싶은데 어,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어, 이러,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 그게 어, 싫었던 것 같아요. 어, 이게 제가 좋게 말해서 이래라 저래라지 심한 경우는 이 사람이 갑질이라고 느꼈을 거야. 그래 너돈좀 있다 이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랬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배부른 거 아닌가. 어. 배부른 건가? 아니면, 선생님, 저돈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여러분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어. 어. 어떤 외모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통통한 여자를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마른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다는 아니다 음, 다는 아니지 싶어 아, 어,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더이렇쿵저렇쿵 했을 수도 있고 얘는요 마음에 가득한 걸 갖다가 다입 밖으로 내놔 아, 좀 사람이 숨길 수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뭐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말을 갖다가 그냥 막 함부로 뱉어 사람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아웃되지 음, 그렇다 라고 봐요 음. 근데 그것도 다 하나의 뭐다 어, 자격지심이다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있지? 어, 그렇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얘가 어디가서 여러분만한 사람을 구해 못 구해 나는 그렇게 봐요못 구한다라고 봐 음, 이제 네, 저기 막 이 사람이 후회를 해나? 라고 본다면 그건 아니지 싶어요. 음. 후회를 하고 뭘 하고 할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너무 사람이, 사주가, 어, 제 멋대로인 사주, 제 멋대로인 사주이기 때문에, 아, 이게 이 사람은요, 야생마 같아서 길들여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만약에 같이 뭐, 저기 하고 싶으면은 그냥요, 방목해야 돼요. 내, 그,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남자, 내 남편이 밖에 나가면, 그냥, 내 남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어, 그게 속편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남자들은요, 내가 이 말을 또 하네. 이, 저기, 막, 뭐 그, 생식기가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유혹에 약하다라는 거야. 어, 그래갖고, 내가 때 빼고 광내 났는데, 그, 거 그걸 모르는 거야. 얘가 나를 떠나면 낙동강 오리알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그냥 들이대고 보는 거야. 들이대고 아니면 어떻게 돼? 어, 얘 팽개치고 딴데 가고, 얘는 어떻게 돼?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지. 음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런 이치를 몰라 그러니까 나쁜 거야 남이 꽃밭을 갖다 망치잖아 썩을 것들이 암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꽃밭이 귀하면 남이 꽃밭도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상식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에이 없지 그렇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는 요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고 욱하는 마음에 어, 욱하는 모르게 마음에 에라이 하고 그렇게 된것 같아. 그냥 아이 그래, 어, 퇴퇴퇴 더럽다. 어, 너 없으면 내가 못살것 같냐?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과연 그럴까 싶어. 음, 금방 또 후회하지 않겠나. 음,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이 사람 혹 폭풍 오기는 와요. 여러분 떠나서 헤어질 마음이 없었다니까. 음, 헤어진 만이 답은 아니었어요. 여기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안 돼, 솔직히. 그냥 여러분하고 국으로 그냥 있었어야 되는데, 후폭풍이 온것 같아, 이 사람이. 음, 후폭풍이 오고, 그러고, 여러분 떠나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음, 되는 일이 없다. 되는 일이 없고, 그, 나의 보금자리? 어, 나의 보금자리를 갖다가 찾고 싶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일정 기간을 갖다가 자기가, 어, 저기, 뭐야, 그 자숙을 한 다음에, 깨닫는 것 같아요 뭘 깨달아요 나의 보금자리는 너구나 라고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래요 나의 보금자리가 너든 누구든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단은 여러분한테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글쎄요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음. 사과한 척은 할 수는 있어 아 그게 무슨 뜻이냐 반성한 척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 사람 성격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이 사람은 진짜 다혈질? 단무지? 단순무식? 그거 있잖아요 그런 성격에 좀 가깝기 때문에 어, 너무 팩폭했나아참 <웃음> 참, 참. 아, 미안해. 하이, 하여튼, 그래. 어, 하여튼, 그래. 그러기 때문에, 저기, 막, 진정한 반성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온다 그래도 자기 성격대로 오겠지? 어, 나와 밥 먹자라든가. 아니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저기, 된장찌개 하나만 끓여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어, 싸나이 아니가? 싸나이가 어떻게 여자한테 무릎을 꿇어. 그런 거지. <웃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헤어진만이, 어, 이별만이 답이었냐? 그건 아니지 싶어. 이 사람의 마음은 나의 보금자리는 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암튼, 어,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돌아와요. 어, 저기 막, 갔던, 그, 바람처럼 갔죠? 어, 바람처럼, 바람처럼 다시 돌아와. 이 사람의 성격이 그런 걸뭐 어쩌겠어. 음 받아주건 안 받아주건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음, 여러분의 몫이고 어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다 겪지 않나요? 만약에 헤어질 거 아니라면 그냥 적당히 적당히 이 사람이 딱 사과하는 눈치가 있으면 받아주면 되는 거고 절대 내버려요. 네, 전 그럴 수는 없어요라고 한다면 꺼져라고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복수하고 싶으면 그때 하면 돼 어느 날 갑자기 호련이 온다. 만약에 복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 푸샤에다가 널 기다리고 있어라는 뉘앙스만 착 풍기면 이 사람은 하나밖에 모른다 그러잖아. 냉큼 달려올 수 있어.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느 날 갑자기가 언제. 끈들이 어, 끈들이 다 떨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올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키는 여러분이 아니었겠는가? 라는 거죠. 네. 이번카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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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어가는 갈등. 이별만이 답이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 봅시다. 이별만이 답이었을까요? 음. 아, 여기는 여기는. <웃음> 왜요?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어쩌면은 음, 이별을 해서 자유로 얻었을 수도 있어. 음, 근데 그렇다. 그 진짜 진짜 미웠는데 진짜 진짜 미웠고 너무 너무 답답하고 가슴 치고 한숨 쉬었는데 어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자유로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어. 왜냐면요. 처음에 혼자 되면 은 힘들어. 어, 왜냐면 늘 전화하던 사람 없어졌죠. 어. 근데 이게 솔직히 막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는 힘들었지만 좋았을 때도 있잖아. 그때는 뭐, 어, 꿀떨어지잖아요. 그런 시절들이 있고 늘 얘기하던 사람 늘 같이 밥 먹던 사람 늘 내가 물어봤던 사람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 좀 힘들지 아니겠는가 <웃음> 말도 더듬네. 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요, 헤어진 걸참 잘한 것 같아.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진짜 많은 상처를 주지 않았나? 음, 많은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상처 주는 게 뭐가 있겠어? 음. 술. 남, 그, 남자는요, 꼭 남자도 아니, 여자도 마찬가지야. 딱세 가지만 조심하면 성공해. 뭐요? 술. 도박, 어, 이성. 어, 여, 여자 여자 남자 말하는 거지 어, 그걸 조심하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다 도, 쓸데없이 돈이 나가는 게다 거기다라는 거예요 어, 사람이 진짜 대식가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밥을 먹어봤자 한끼두끼세끼잖아요 많이 먹어봤자 세끼야 간식까지 뽑아서 다섯 끼 합시다 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술도박 여자로 나가는 것만큼 나가요? 아니지 어, 뭐 모르지 뭐, 뭐 지금 뭐, 뭐 프랑스 장인 만든 무슨 천연 달팽이 무슨 무슨 요리하면 그런 걸로 삼시세끼 먹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넌센스잖아 아니 그렇습니까 어그로는 어, 저기 어구로는 끌지 말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 봅시다 음. 여기는요 차라리 헤어진게 더 잘되지 않았었나 싶어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미래를 갖다가 맡길 사람인가 라는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는거지 음 이기적이에요 어, 자기밖에 몰라요 나는 그래 제, 제 리딩을 봐서 알지만 이이 이, 이 케이스보다 더안 좋은 케이스들도 엄청에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요. 막어잘 헤어졌단 말잘 하지 않아요. 어. 왜 그러냐?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미안해하기라도 했었고. 어. 그리고 자기 잘못을 알았어. 근데 나는 그래요. 잘못한 걸 갖다가 모르잖아. 여러분이 어 상처를 갖다가 다 받았는데 응, 어, 여러분이 상처를 갖다 다 받았어요. 어, 자기 박, 자기만 쏙 빠져나간 느낌이 들어, 이 카드에서는. 어, 자기 꿈을 쫓아서, 자기만 쏙 빠져나갔다. 그래서 뭐, 어떡하고 앉아있냐? 지혼재 룰루랄라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건 진짜, 어, 그래. 이 사람이 서, 설령 바람을 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난 이건 아니올시다. 바람을 피고 안 피고 그걸 떠나서, 사람이, 어, 내, 사람, 어, 내 사람이잖아 사람내 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놓고서 자기만 쏙나가 오 치사 반스 똥 반스 이런 쳐주기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 아니 그렇습니까 음. 전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헌신했잖아 어떻게 헌신한 사람을 갖다가 이딴 식으로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다 있겠냐라는 거예요 음 참 사람이 가볍지 않겠나. 어, 가벼워요. 어, 말도 너무 생각없이 하고 어, 말도 너무 생각없이 내뱉어가지고 이 사람이 말로 여러분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라 하는데 막 허상을 쫓아서 그게 뭐라고 이런 예명을 그렇게 된 거야. 아무튼 그래. <웃음> 참 미안합니다. 이게 카드 리딩하다 보면 나도 욱해. 어, 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보고 붕괴하지 않을 수 있지? <웃음> 사람인데? <웃음> 힘들으셨죠? 어, 그럴 것 같아. 힘들었다라고 봐. 여러분이 마음이 여린 사람이거든. 여렸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도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리다는 거이 사람이 알 텐데, 어떻게 지만 쏙 빠져나가냐고. 어, 이런 인정버리 없는 인간 같은이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음. 그래서 뭐 어떻게 됐겠냐라고 하는 거지. 음. 잠깐만 기다려봐요 어, 나, 으, 왜 그러냐고 어, 카드 좀 보고 나도 조금 평정심을 갖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 저기 막야 이런 썩을 놈을 받나요 <웃음> 미안해요 <웃음> 아 진짜 와, 진짜, 이거, 쓰레기 쎄.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아, 어디가서 또, 누구, 저, 등골에다, 아, 등에다 빨대 꼽을 생각하고 앉아있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음. 아주 립서비스 줄기차게 날리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아, 립서비스 줄기차게 날리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 상대방의 반응이 그렇게 화끈하지 않아? 화끈하게 화끈하지 않으니까 아, 이게 또 생각을 해 사람이 뇌를 갖다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닌데 어. 화끈하게 딸기 오지 않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아, 내가 이게 다른가? 아, 이, 이쪽으로 확실하게 밀고가 몰고가. 지 혼자서 그냥 어.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이런 우라질 아, 음, ABC, 진짜, 아, 진짜, 아, 짜라나 아, 지금 내가 지금 열이 받았고할 말을 잃었어요. 음, 뭐 이런 쓰레기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참, 그 진짜. 여러분이 좋기는 좋았나보다. 어, 여러분이 좋기는 좋았나보다. 어, 어쩌면 여러분하고 있으면서 이 짓을 했을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보여 이 카드상. 어 그러면서 아 우리 어 우리 파랑새는 아, 참 요때 이렇게 좀잘 넘어왔는데 이런 개소 어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음, 난 솔직히 진짜 그 거짓말을 하면은. 얼굴이 빨개지는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알게끔 아 얘가 지금 어, 수작 부리는 거구나 이런 거다 알게끔 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 이런 인간한테 인생 갖다가 꼬여가지고 어, 힘들지 않게 이 얘는요 지 혼자 쏙 빠져나가서 뭔 짓을 하고 여러분 생각 나난다응 여러분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되게 헌신적으로 이 사람의 뒷바라지를 해준 게 아닌가? 음, 엄마처럼 따뜻하게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이 좀 많이 나. 어,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안 먹혀, 안 먹혀. 딴 데서는 음, 자기의 그 뻐꾸기가 안 먹혀. 참.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고 싶을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오면 받아줄 거예요? 음.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또한번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영원히 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자기가 타겟을 삼은 것들이 자기한테, 어, 뜻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쉬어가는 참, 어, 쉬어가는 참, 아, 우리, 우리, 우리, 저기, 뭐, 해미한테 된장국이나 얻어먹으러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라라는 거예요. 음,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나 때문에 저기 하고, 어, 그런 우리 불쌍한 해미를 두고서, 내가 죽일 놈이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다, 라는 거야. 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오면, 저기, 뭐야,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요. 뭘 잘해? 라고 한다면은, 어, 자기를 갖다 조금 챙겼으면 좋겠어.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안 놔줄 수도 있어요 왜안 놔주냐라고 한다면은 음.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맞아 근데 어떻게 좋아해도 이딴 식으로 좋아하냐라는 거야 이런 사랑을 받고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지 음,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한테 상처만 잔뜩 나는데 여러분을 갖다가 말뚝으로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할 그런 심사 아닌 것 같아요 응, 여러분한테 잠깐 머물다가 또 좋은 먹잇감 나타나면 또 응, 글로 아싸하고 그냥 응, 들고 탔다가 거기 안 되면 다시 돌아오고 그러고 싶은 것 같아. 응. 좋게 말하면 조강지처지. 어, 근데 이게 이, 진짜 이게 행복한 조강지처냐라는 거지. 참 힘들겠다. 근데 참저 거시기한 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람을 갖다가. 응. 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마음이 참 아리까리해요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선생님 오면 아무 아 뽀사버리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오면은 어 그냥 받아주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음 오면은 받아주고 싶다 그 사람이 어 지금 다른 그그 그, 주변 그 정리 안 하고 와도 어, 여러분은 이 사람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는 소리지 내가. 어, 선생님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요이 사람하고는 즐긴 인연인 것 같아요. 인연이 좀 질겨요. 어, 여기 솔직히 저기 뭐 다른 사람 만나고자 들면 충분히 만날 수도 있는데 이 사람한테 꽂힌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카드도 보지 않았나? 깊어, 어, 깊어 갈등이 이렇게 깊은데? 음 어쩌면 여러분들이 체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또 달달할 땐또 되게 달달한 말잘해 주거든. 어, 그런 말들에 어, 여러분들은 그런 관심이나 어떤 그런 달달한 말에 어, 상처를 받으면서도 어, 그말 때문에 이 관계를 갖다가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지 않나? 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뭐, 별수 없지.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있는 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있어야지, 뭐, 별수 있겠어요? 어, 이 사람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면? 근데, 저는 아니에요! 오면 뽀사버릴 거예요! 라고 하면은, 오면 뽀사버리세요! 어, 그러면 돼.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다 가지려고 다 드니까 고민이 되는 거라라는 거야. 이 사람도 갖고 싶고, 이 사람이 나만 봐줬으면, 어, 싶겠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거든? 어 하나를 갖다 포기하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돼다 가질 순 없어요 어 그런데 그걸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다라는 거지 나는요 진짜 이 인간하고 너무 속속해서 못 살겠어요 차라리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내가 마음이 공허하더라도 헤어지는 게내 행복이에요 라고 한다면 헤어지면 되는 거고 음, 힘들지만 이 사람 곁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라고 하면 그렇게 있어야지 뭐별별수 있겠냐라는 거야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은 다 가지려고 하는 게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일 수 있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라 어, 그냥 하나만 생각해라 오는 게 좋아서 그게 내 행복이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어, 그 어떤 조건이든 토달지 말고 근데 그렇게는 못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끝내야지 뭐. 어,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서는 답이 안 나요 음 미궁 속이고, 아무런 그 답을 낼 어떤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어, 그런 의지가 없고, 그냥 나는 힘들어, 나는 힘들어라고 하는 것 같아. 어. 뭐 옛날에는 솔직히 처음 몇몇, 몇, 그내 남편이 처음 몇몇씩 거들이기도 했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던가. 어. 근데 그거 안 돼요! 라고 한다면은, 음. 그냥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지. 그게 말이 돼요! 라고 한다면 그냥 쾅! 응, 어, 끝내면 되는 거다라는 거야.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거요 음, 저기, 막, 뭐, 그, 누구한테 뭘 의지하고, 막, 그럴 생각을 하면은, 나, 뭐, 어떻게 된다? 나만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다라는 거지. 자신을 좀더 아껴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 내 자신을 너무 아픔 속에다 노출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내 인생도 소중하고 나도 사랑스럽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길을 갔다가 찾기를 바래요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기파가는 갈등 이별만이 답이었나 라고 본다면 어디 봅시다. 음, 글쎄 여기는 진짜 이별만이 답이었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사람이 음,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그래도, 어,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어, 여기 이성 문제, 바람 폈잖아? 어, 여기, 여기도 바람 맞아요. 오늘은 다 카드가 바람이네. 왜 바람이냐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게 아마 미국 시간으로 5월 3일날 방송이 될 거예요. 음,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이야. 5월 4일이면은요, 이제, 그, 4월달이 끝나가요. 5월이 넘었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절기로 보거든요? 원래 만세력은? 음, 절기로 보기 때문에, 아마 5월 6일이나, 음, 5, 5월 5일이나 6일쯤에, 어, 저기, 막, 진짜 5월이 들어가고, 이 카드가 리딩이 될 때는 4월달이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런 리딩이,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왜요? 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그 2년이 마무리가 되는 거는요. 4월달, 7월달, 그 다음에 10월달 1월달이에요. 어, 이, 지금, 이 4월달을 놓치면 또석달 뒤로 가게 되고, 석, 또석달 뒤로, 또석달 뒤로 가게 된다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계절의 법칙이다라는 거야. 인간도 이 게, 계절이라는 어떤 대, 대우주, 대자연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어떤 에너지들이 그렇게 흘러요. 그래서 지금, 그, 5월, 양력으로 5월을 앞두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온다. 5월, 5월 6일인가? 서부터가 아마 진짜 양력으로 5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 뭐 이런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음. 그냥 얘를 갖다가 그냥 붙들어? 라는 이런 마음들이 지금 갈등이 무로익었다 이제 좀 있으면 이걸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다. 만약에 이걸 결정을 못하면 언제까지 간다? 또 3개월 연장된다. 그럼 3개월 연장되면 어떻게 돼? 어 그때도 못하면 또 3개월. 또 3개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참 오묘하죠?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여기는요. 음. 음. 아, 일단은 사랑한 건 맞아요 어, 진심으로 사랑한 건 맞고 상처를 줬다는 것도 어, 이 사람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변명도 할수 있는 거고 어, 그랬기 때문에 어, 그런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어, 뭐가 뭐가 뭐가 문제냐 라고 한다면 기다려봐요 음, 이 사람은 어쩌면 둘다 놓고 싶지 않은 어, 욕심쟁이 우후훗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음. 둘다 놓고 싶잖아. 왜? 둘다 사랑해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웃음> 우열을 가릴 수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를 갖다가 이 사람이 많 하니 봤어요. 선생님 말이 되나요? 어떻게? 어어 저기 막둘 다를 가져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지. 난 진짜 이거는 진짜. 그렇다. 어, 어쩌다가 바람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을 갖다가 거느리고 싶다는 건 진짜 참 여자 입장에서 어, 이거는 진짜 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맞아. 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맞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둘중 하나를 갖다가 내려놓긴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어 내려놓긴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도 좋고 어, 걔도 좋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너는 이게 좋고 채는 저게 좋다 너한테 상처를 줘서 그거는 어 그건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마리아 방구야 어 진짜 마리아 어. 방구야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음, 여러분한테는 순수하고 어떤 그런 음. 어 순한 맛어 자극적이지 않고 순한 맛 언제 먹어도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순한 맛이다라고 한다면 저쪽에는 캡산 캡산시냐. 아, 어, 자극적이야. 어, 자극적인 사람이 아니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나를 갖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게 완전히 요물이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뭘 어쩌겠냐, 라는 거예요. 어, 어쩌게 아 저기, 막뭐 여러분들이, 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내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음, 내려놓고 싶어 할까? 여러분 눈치 많이 보지 않아요? 어, 여러분 눈치 아마 너무 괴롭다라고 봐.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갈등이 비록 깊어졌지만 헤어지고 싶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럼 저쪽은 어떡하고요? 저쪽을 갖다가 물론 저쪽 냅두면 저쪽하고는 헤어져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한번이 양다리를 받아주기 시작하면 다음번에도 계속 받아줘야 되잖아. 얘가 이게 마지막이라는 보장이 어딨어? 참 거시게 하니 노릇이죠? 어. 그게 문제인 거야. 어, 걔요? 어, 걔, 저기, 뭐, 오래 안 가. 걔는 오래 안 가요. 음. 선생님, 이런 사람이 있어. 선생님, 그년이요? 아직도 있어요. 3년 전서부터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어. 근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어. 저기, 뭐, 대체적으로는요, 이런 캡산신 같은 관계는요, 속쓰려서 오래 유지 못해. 음, 속스려서 오래 유지 못해요. 둘중 하나는 내려놔야 돼. 캡산시세에 중독돼 어, 끌려가던가 아니면 소편하게 순한 맛에 있던가. 그거는 이 사람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이 사람이 과연 음, 결정을 할수 있을까? 음, 왜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도 연락 오지 않아요? 어, 연락이 오겠다라고 봐요. 어, 연락이 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도 받아주지 않거나 콱 차버렸거나 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좀 우울한 어 우울하지 않겠는가 네가 나 그래서 나 너무 우울해 그럴 수도 있어요. 음, 나는 싫은데 왜 걔한테 가기는 싫거든. 음, 여러분이 좋거든. 어 왜냐면 순수하면요 그래요. 캡산 씨는 짜릿하지만 순수함은요 이렇게 마음 속으로 젖어들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한 사랑은요 내려놓기가 조금 더 힘들어. 어, 왜냐면 자극적인 거 금방 질리거든. 자극적인 거 어떻게 캡사이신을 삼개 새끼 먹나? 어, 진짜 매운맛 달인도 아니고 그잖아요. 음, 진짜 그런 게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 괴롭다. 음, 괴롭지 않겠는가? 이 사람요 벌받아요벌받아 <웃음> 왜 벌을 받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래 이게 상식적인 연애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 상식적이지 않은데 어쩌면은 음, 하, 진짜 매운 맛이다. 아, 그게 무슨 뜻인데요?라고 한다면은 음, 저기 막 가까이하면 안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한게 아닌가 어, 그런 느낌도 나. 어, 그게 무슨 뜻인데요? 라고 한다면 기다려봐요. 어, 그게 무슨 뜻인지 어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 많이 나겠다. 어, 여러분 생각 많이 나요. 음, 그래서 이기적일지 모르겠지만 어, 여자 입장에서는 이기적이지. 그렇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음, 그런 거지. 다시 돌아오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리워하고 추억하면서도 떠나갈 수도 있고 음, 그럴 수 있다라고 봐. 어. 근데 여기는요, 떠나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음, 이 사람 관제 구설, 어, 생긴 것 같아요. 왜 관제 구설에 생겼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래요, 어, 다른 사람을 새기더라도, 어, 다른 사람을 새기더라도, 어, 다른 사람을 새기더라도, 어, 다른 사람을 새기더라도 세겨서 되는 사람이 있고 세겨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세겨서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음가정에 있는 사람, 혹은 어. 특수직업 특수직업에 있는 사람. 음 가정이 있는 사람은 잘못하다가는 요즘에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어그 어, 저기 말 그건 아니지만 뭐 저거 있잖아요 상간녀 상간남 소송할 수도 있잖아. 어 그럴 수도 있겠고. 음 아니면 만약에 그럼또다 뭐가 있어. 어 저기 막 그거 있잖아 그 업소 저기 저기에서 잘못해가지고 돈다 털리는 거둘중 어, 하나다라는 거예요. 얘는 어, 돈을 다 털리는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난다.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그런 짓들을 <웃음> 아 어, 죄송합니다. 음, 그런 짓들을 갖다가 되게 후회하고 아파하고 뼈저리고 잠을 못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잠잘 잔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은요. 어, 구설에 망신수가 들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돈을 갖다 날리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사기를 당한다라고 봐. 사기를 당하거나. 무슨 사기? 음 어쩌면은 그런 거지 이 사람이 그그 부부 공갈단 뭐 부부 사기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냥 그렇게 그냥 사기칠 생각으로 접근해가지고 합의 보는 거지 너내말 상간녀 어, 상간녀 상간남 소송 안당하려면 어, 돈 내놔라 해서 돈을 뜯기든지 아니면 진짜 어, 칠공주한테 걸려가지고 진짜 술 마시고 어떻게 하다가 개털 되든지 뭐 하여간 어, 어떤 경로로든지 어, 이 사람은 개털이 된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간절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있을 때 개털 됐나요? 음, 그럴 수도 있고 음. 여러분 돌아와안 받아주지 어, 여기는 안 받아주겠다 싶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이게 말이야 방부야.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도 잃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 어 다른 사람이 생겼으면 가든지 아니면 걔를 정리하고 머물든지 둘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다 갖고 싶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그렇습니까? 어 차라리 가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하고 안 돼서 다시 돌아오면 그거는요. 개선의 여지가 있어. 어, 오히려 그건 개선해야지, 그래서. 그렇지만둘다 좋다, 이렇게 버티기? 아이고, 그게 말이, 말이야, 방구야, 안 되지. 만약에 여사, 이 사람, 뭐, 저기,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복수할 생각이세요? 음, 그럴 수도 있지. 어, 돌아오면은, 빵! 차주겠어. 그런 사람이 있겠다 싶어.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너무 개심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그러고 여기는요, 음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시 오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어, 다시 오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다시 올때뭐 그렇게 막 눈치 보고 간보고 안올 거예요 어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그냥 올거예요이 사람 오게 되면 어 뭐해 뭐 이딴 거 안하고 그냥 잘 지냈어 어뭐 우리 나가서 밥 먹을까? 뭐라고 하든지 하여간 쭈뼛쭈뼛 이런 거안할것 같아. 어, 아주 당당하게 올것 같고 네가 좀 용서 좀 해라. 나 이렇게 해서 개털됐어 라고 딱 얘기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라고 한다면 알아서 하세요. 음. 다시는 안 그럴. 그러... 어, 여러분들도 촉이 있잖아. 여러분들도 촉이 있다고 라 봐요. 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용서해 주면 다시 안 그럴 사람인지 아니면 다시 이번에 용서해 주는데도 다음번에 또 그럴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다시 또안 그러고, 나한테 정착해가지고, 행복한, 어, 어떤 미래를 갖다가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받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아, 그냥 꺼져. 꺼지세요. 응. 아무튼, 꺼지기 직전에 와줘서, 어, 좋다. 왜? 내가 너를 발로 빵찰수 있으니, 뭐, 이렇게. 어, 좋게 좋게 생각해다라는 거야 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